고장에 도착했습니다. 지하 주차장이고요. 계단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. 아. 아. 아, 안 되겠어. 엘리베이터 타야겠어. 맞자 맞아. 바닥 청소로 와서 하시나봐요. 아 예, 그렇죠. 풀고 뭐 기본이죠. 저희 이거 로봇 청소기인데 저거 안 쓰나요? 저거는 어뭐 뭐 위급한 상황이나 아니면 뭐 탈의실, 사무실 음. 네, 어, 도장 마룻바닥은 직접 네. 맞을 자르고 하고 있습니다. 수의이일아인가요 네. 그렇다고 볼수있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안녕. 이거 물티슈예요. 쓰일 때가 있을 거예요. 내가 음, 어디에 쓰일 때가 있을까요? 어, 뭐, 밥 먹다 어디 흘리면 닦기라도 하겠요 <웃음>